사랑했지만 끝내 잡을 수가 없었어 돌아서 버린 너의 뒷모습을 보고야 말아서 잊어야 하는 건가 봐 이렇게 넌 가나 봐 마지막이니 네 모습 보는 게 어떤 날은 너무 보고파서 사진 보면 목소리를 듣고파서 늦은 밤에 수확을 들지 아무 소용없는 거라 하는말잘살아 줘. 어날 너무 보고파서 사진 보며 눈물 을 흘려 또 어떤 날은 목소리를 듣고파서 늦은 밤에 수화를 들지 아